여기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유명한 포항 칠포의 곤륜산입니다. 해발고 177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나무도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 소나무 봐라. 소나무가 이렇게 빽빽하다. 정상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까지 약 20분 정도 걸리며 길이 매우 가팔라서 운동화를 신는 것이 편합니다. 가을의 억새풀, 야생화와 우거진 나무들을 보면서 올라가 봅니다. 한 아래로 마을과 들판이 보이는군요 멀리 요즘 드라마 촬영 으로, 유 명한 청 아와 비약 산도 보이 고요 드디어 정상 에도 착했 습니다. 정상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용 패드를 깔아 놓았군요. 오늘은 추석 연휴라 활공을 하지 않는데도 사람이 많이 올라왔군요. 아래로 칠포 어촌 마을이 보이고 실포 해수욕장과 강도 보입니다. 앞쪽으로 새로 만든 영일만항과 멀리 호미반도까지 보이네요. 여기서 세계대회도 열렸고 평소에 팔공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 무지개까지 <목소리> 뜨는군요. 오 대박! <목소리> 자, 야, 정원이 좀나와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장난이다, 장난. <저보다> 무지개무지개뭐 <목소리> 네, 정원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행운을 상징한다는 쌍무지개도 뜨고 어, 저 넓고 푸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요.